스타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세현 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저번 영상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자, 백스윙 해서, 자, 왼손 여기 주사 맞는 곳, 기억하시죠? 주사 맞는 곳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어세 박자를 통해서 수직 낙하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하나 둘셋 계속 계속 로테이션을 계속 유도하면서 수직 낙하가 발생하는 이 거죠 수직 낙하 계속 만들면서 여기서 이제 지나가는 구간인데 이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체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골반 턴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최대한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자, 오케이. 하체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골반 턴이나 하체 턴은 이렇게 한쪽만 이용을 해서 돌고 한쪽만 이용을 해서 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들 회원님들이 백스윙을 하실 때는 왼쪽 무릎이 나오고 팔로스를할 때는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골반 턴은 절대로 한쪽으로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스쿼트 하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스쿼트를 할때 혹시 한쪽으로만 이렇게 스쿼트를 하실까요? 물론, 원렉 스쿼트가 있긴 한데, 그거는 엄청 어렵죠. 그렇죠? 근데, 스쿼트를 할 때는 엉덩이 두 개가 다 빠져요, 뒤로. 어. 그래서 스쿼트 할 때는 엉덩이 두 개가 다 빠지고 일어날 때도 엉덩이 두 개가 다 같이 움직여요 절대로 한쪽으로 돌지도 않고 그리고 무릎도 절대로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나가게끔 못하게 하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골프에서 스쿼트 자세를 해야 된다는 말은 잘 생각해 보시면 골반 두 개가 조화롭게 같이 움직여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항상 전 영상에도 뭐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하잖아요 이거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돌리지 그러니까 한쪽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5대5의 힘으로 똑같이 뒤로 빠졌다가 똑같이 앞으로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막뭐 거의 9대1로 돌리죠 대부분 돌릴 때 백스윙 할때확 돌리시고 다운스윙 할때확 돌리시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턴은 누가 만드냐 이게 말 그대로 바디스윙이기 때문에 이 몸의 트렁크가 돌려줘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깨는 잡으라는 얘기는 왜 그러냐? 어깨를 잡아야지 척추각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깨를 잡아야지 머리를 잡을 수가 있고요. 이 골반을 잡아야지 이 무릎 튕겨나가는 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돌릴 수 있는 애는 누구냐? 광배근밖에 없어요. 여기 등, 등쪽 있죠? 등쪽. 이 등밖에 없어요. 돌릴 수 있는 애는 이 등밖에 없어요. 근데 이 등을 돌린, 말 그대로 바디턴인데, 이 등을 돌리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등을, 얘 엉덩이는, 엉덩이는 잡고, 하체 잡고 등만 돌리게 되면 어떤 느낌이 나냐. 따라, 딸려가는 느낌이 나요. 다리가 도는 느낌이 나요. 왜냐, 트위스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와전와전 돼서 골반, 골반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진짜 골반, 만 하면 정말 웃겨요 골프 스윙이 그래서 위에는 머리 안 움직이게끔 잡고 밑에는 무릎 안 나가게끔 잡고 안 그러면 5 0견이좀 빨리 오실 수가 있어서 이 무릎 이 부상 방지를 위해 무릎을 잡기 위해서 골반을 잡고 앞뒤로만 움직여주시면 이 광배근이 양옆으로 트위스팅을 해주면 이게 바디턴이 돼서 진짜 이게 아주 부드러운 몸의 조화를 보, 몸의 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전 영상에서 얘가 어, 이렇게 하늘 보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팔로스로 대해서는 아니고, 일단은, 이, 어, 몸의 바디턴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얘 자체가 하늘, 하늘 보면서 수직 낙하를 하면서 지나갈 때 있죠. 어깨 잡고, 골반 잡고, 어떻게 해줘야 되냐? 얘 지나갈 때 어깨 잡고, 골반 잡고, 그냥 팔, 팔로면 칠 수도 없겠죠. 그죠? 얘 자체가 낑겨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 부위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 광배근을 자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를 자극을 해서 얘를 꽉 끌고 들어와야지 그때부터 몸이 코일링 리코일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얘가 붙지도 않는데 얘를 빨리 돌려야지 체가 빨리 떨어진다 아니에요 몸으로 팔을 절대로 빨리 돌릴 순 없어요 보세요 얘 자체가 떨어졌는데 몸 있는 힘껏 돌려 볼게요 팔 그대로 있어요 얘 자체가 붙고 얘 자체가 끼어져 있어야지 얘 등을 광배근을 자극을 하면서 버텨 있는 애들이 더 많이 버티면 버틸수록 더 많이 자극이 돼요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얘를 버티면 버틸수록 얘가 자극이 돼서 얘가 빠르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빠르게 자극을 해서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서 같이 돌아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꼈어요. 자극했어요. 같이 돌게요. 어떻게 되나요? 리버스 비버시 나와요. 꼈어요. 자극했어요. 들어올게요. 같이 돌면 리버스 비버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들을 다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깨 돌리지 마라. 무조건 하체 쓰지 마라가 아니고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왜 어깨를 안 돌리고, 왜 골반을 안 돌리는지. 왜냐. 등 근육이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게 휩쓸려서 한 번에 돌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전 영상 보시고 수직 낙하랑 함께 여기 사지라고 하거든요. 어깨하고 골반 뼈를, 어, 뒤쪽으로, 그러니까 얘가 들어올 때 이렇게 뭘 버텨내려면 우리가 뒤에서 버텨내죠. 이렇게 뭘 버틸려고 하는데 앞에서 버티지는 않잖아요. 얘를 한데 뒤에서 이렇게 버텨내는 느낌으로 가면 얘가 걸려서 광배근이 들어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거 한번 연습해보세요. 완전 180도 다른 느낌이 날 거예요. 이게 진정한 바디, 바디턴이라고 바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이걸 왜 미리 안찍었을까 자 후회도 되네요 정말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일단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